울진군은 오는 18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환경친화형 맞춤비료와 벼 육묘형 상토를 지원합니다. 환경친화형 맞춤비료와 벼 육묘형 상토 지원은 울진군에서 군비 6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량 모 생산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맞춤비료는 농지 천제곱미터당 20kg 한포 기준으로 맞춤비료는 1.5포, 완효성비료는 둘에서 3포를 지원할 계획이고 완효성 비료는 측조 시비가 가능한 농가의 신청을 받으며, 모내기와 동시에 비료를 살포하여 노동력과 약 20%의 비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벼 육묘형 상토는 품질이 인증된 것으로 1렉타르당 35에서 70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전극중 미래 농정과장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에서도 적기 영농및 비배 관리를 통해 고품질 쌀을 생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